네 예,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5분입니다 자다 예, 일어났습니다 자 선물옵션 전문 교육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선물옵션 필독 사항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선물 옵션을 매매하실 때, 필독사항이 무엇이냐. 아, 그동안 28년에 걸친 에, 저의 노하우를 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계속, 뭐, 방송마다 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필독사항을 계속 방송마다 전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 선물이 좀더 하락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0.14% 상승인데 60분봉 차트로 음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올렸더니 박살내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등락을 하는데요. 자, 오늘 흘러왔던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전부 다 필독사인데요. 자, 이 그래프가 막판에 나스닥 선물이 오르니까 뭐 3시 이후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9월 2 7일날 화요일 사항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악랄한 매매법을 지금 외국인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중에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중국반 대상으로 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9월 27일 장중에 보시면 어, 뭐 좀, 어, 아침 식가는 거의 에, 예, 전일의 종가와 아, 비슷한 상태로 지금 시가가 형성되었죠 시가가 아, 290.40으로 출발을 했죠 해가지고 그 전날 외국인들은 푸드옵션 331억 0 0 3 그죠? 푸드옵션 매도,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니까 크게 예, 상승시키지 않고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 나스닥이 뭐 하락을 해도 하락을 하지 않고 음,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어, 거의 전일의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흔들어질 입니다 내려가는 듯 해놓고 오죠? 또 올립니다. 시가 위에까지. 그리고 또 따라오니까 또, 또 내려요. 그죠? 쫙 내립니다. 저, 어제의 저가를 본게 시키면서 내립니다. 그죠? 그래놓고는 또, 또 올립니다. 시가를 또 돌파를 해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악랄하게 매매를 합니다. 또, 매수로 달라붙으니까 또 하락시킵니다. 전저점을 또 붕괴를 하죠 어. 그러놓고또 올립니다 전일의 저가까지 전일의 저가까지 올려놓고 또 하락시킵니다 또 저, 전저점을 또 붕괴를 시켜요 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그재그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행보했다가 다시 네, 나스닥선물이 막판 올라가니까 가지 또 올라와 버립니다 자 이렇게 고가 저가는 폭이 어느정도 됩니까 3.4포인트 4포, 정도 딱 맞췄네요 그죠 이 고가는 291.45고 저가는 287.45입니다 딱 마디에 형성되었죠 죠그 287.5 자 이렇게 이 마디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자280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 287.5 이 행사가격이잖아요. 2.5 단위로 그 다음 중간에 선이 있고 이 선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즘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렇죠?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이런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수, 이 주식은 2462억을 매도를 쳤죠. 계속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죠? 지금 환율은 마이너스 9원 80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역대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1421원 50전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뭡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환율도 역대급이고 역도로 지금 높죠 보시면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는데 지금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21원 5 0전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나뭐 올라갈 기고. 자, 이, 미국 화폐 가치가 이렇게 급등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막 폭락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 옵션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나스닥, 음, 나스닥이 진행되는 이 과정,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나스닥 흐름하고 우리 흐름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필독을 계속 말씀을 드린는데요 자, 선물은 외국인들이 25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매수했다가 그죠? 저도 오늘 당했는데 매수했다가 하락을 시킵니다. 자 주식은 계속 지금 팔아치우고 있어요. 2462억 그 다음에 이 콜옵션하고 푸드시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양매도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콜도 이제 33억 매도하고 콜옵션도 26억을 매도를 하니까 양매도죠 옵션 양매도란 말이죠 움직일 생각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올릴 생각도 안하고 그렇다고 크게 내릴 생각도 안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전일부터 지금 이게 폭락을 하라면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커지고 가격도 높아졌죠 딱 이렇게 양매도를 해버리니까 옵션에서 양매도장이 나죠 나타나죠. 자, 콜도 9% 마이너스. 풋도 12% 마이너스. 양매도잖아요. 요걸 이제 10월 물인데, 자, 위클리 옵션도 양매도죠. 마이너스, 콜은 25% 마이너스. 풋 287은 23% 마이너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조작을 한단 말이죠. 가격을 딱 고정시켜 버립니다.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추식하고 예. 선물로 이걸 위에서는 못 가게 하고,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딱 매수주문 매수을 넣어 놓고, 이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버리죠. 화생으로 돈을 버는데, 수단은 뭘로 합니까? 주식으로 하죠. 주식으로, 주식으로. 이 가격대에서 딱 매수 신호를 매수 주문을 넣어 놓고 매도는 여기다가 에딱해 놓으면 올라가지를 못하죠 딱 그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지 못하게끔 매도 주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 이거 한눈금도 못 올려요 자 금융투자 3,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베이시스가 플렸으니까 항상, 금융투자는 매수 차익거래 주로 합니다. 3200을 또 매수했습니다, 지금. 지속성이 없어요. 여기외국들이 선물을 아침에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매수 쪽으로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은 65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그냥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651억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주식선물은 또 143억을 매수를 했어요 어지는 790억 매수를 했고요 자 콜옵션 33억 매도 푸드옵션 26억 매도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외국인들은 계속 이렇게 주식을 2462억 매도를 하고 주구장창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사야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지금 공매도를 또또 또 해놨습니다. 또 181억, 또 공매도를 또 쳤습니다. 공매도 추이가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공매도는 뭐, 뭐 만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선물 옵션 만기하고 달라요 또이 공매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에서 지금 수익 나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은 하락할 때 돈을 많이 벌어요 하락할 때 엄청 벌어갑니다 돈을 갖다가. 왜 하락을, 하락을 좋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만 매도해도 말이죠 손절물량이 나옵니다 손절물량 응? 연기금 뭐 651억 매도하고 있고 어제 많이 매도했죠 사모폰도 47억 전일에 뭐 1000억 넘게 매도했죠 봄에서도 전일도 매도 많이 했고 투자신탁도 뭐 800인가 매도했고, 전일, 아이도 많이 했습니다. 손절했어, 손절. 기계적인 손절을 한단 말이죠. 기계적인 손절. 이 전저점이 무너지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저점이 돌파가 되면 또 매수를 하고. 이, 이 뭡니까? MACD 매도 신호가 절호의 매도 시점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 매도 신호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매도가 나옵니다. 이날은 지금 8월 22일 날 매도 신호 나왔죠. 삼성전자는 8월 22일이 아니고 8월 9일입니다. 그죠? 8월 9일 날 이미 삼성전자는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먼저 큰 흐름을 알려준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이거는 8월 9일날 매도신호가 나왔고 그죠? 이거는 8월 22일날 매도신호가 나왔단 말이죠. 게임이 안되죠. 그죠? 8월 22일하고 응? 그죠? 그 다음에 8월 9일하고 게임이 안되잖아요. 8월 9일에 정부를 입수하는 거하고 8월 22일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걸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큰 흐름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먼저 알려준다는 거. 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계속 매도가 나오는, 나오게 되면 잘안 올라갑니다. 주가가 잘안 올라가요. 이거 다 없어져야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하러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 지금 9월 27일, 그죠? 우리 입시를 이제 십자봉을 만들었는데요 쉬어갈 수도 있고 약간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서닥에 따라서 어, 결정될 겁니다 그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매도쪽으로 임해야 되겠죠 302간 전 올라치면 매수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예, 행보를 하거나 약간 반등을 했다가 결국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선물 옵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하는 거죠 지난 그 과거를 보더라도 이 공매도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등할 때 말이죠. 9월 1 3일날 9월 1 3일 반등했죠. 반등하니까 공매도는 거의 없어요. 59호 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 계속 나오죠 125억 515억 215억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하락압력을 강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은 공매도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추락을 한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이 공매도가 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지 이거 소화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달라붙어 되겠죠. 그러면 상승 방향이고 지금 계속 하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이게 결정됩니다. 나스닥보다 지금 우리 정시는 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저점을 지금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어 전저점이 붕괴돼 버렸죠, 그렇죠? 붕괴되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크죠 지금 전쟁 분위기도 많고 크고 음 지금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지금 급락하잖아요 지금. 우리 돈 가치가 급락을 해요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는 뜻이죠 예. 우리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경쟁이 없어지죠. 자, 금리는 조만간 지금 10월, 그죠? 10월 12일 날 금리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필독사항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필독사. 국내, 그죠? 우리 저희 신기한 선물 옵션 카페에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일정, 그죠? 여러제 한국은행에 가면, 이게 금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회의 일자가 1월 14일 날 금리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2월 24일 날도 금리 결정했습니다. 요번에 10월 12일날 수요일날 금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요하죠. 이게 그럼 12월, 12월 10, 10월 2 12월 월1 12일 수요일날 또한 10시경에 금리 발표할 겁니다. 그럼 이전에 이 미리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올릴 거란 말이에요. 0.5% 이상.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러 가겠죠 이건 이제 그 미리 그걸 알고 지금 뭐1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4일 정도 밖에 안 남았죠 이제. 이제 이렇게 큰 흐름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공매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자 외국인의 그 주식선물 이 주식선물이 굉장히 또 포지션이 커졌어요 이제 동량이 이제 외국인의 주식선물 동량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죠 중간에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어, 어, 이런 어, 정보를 어, 필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이 흐름을 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 장중에는 뭐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그 다음날도 왔다갔다 해요 하루 정도는 그런데 이 하루정도 는 이렇게 폭동하죠 그죠 하루정도는 이렇게 폭동하고 이틀은 또 폭동하는데 추세가 5일선을 따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11선 5일선 11선을 지금 따라서 내려가고 있죠 5일선하고 11선이 위에 낀지 11선인데 이걸 따라 내려갑니다 하루 이틀은 반등했다가 결국은 큰 흐름 물줄기는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 처음에 내려갈 때는 가랑비처럼 뭐 몸통도 작은 십자형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이 몸통이 이제 커져요 몸통이 커지면서 은봉이 장대 은봉이 됩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번 10월장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월봉상 200일선까지 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죠. 12월 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60포인트까지 예측을 하고 있죠. 자, 필독사 많죠? 필독사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 공매도 주의 그죠 외국인의 주식 어, 선물 주의 물론뭐 나스닥 어, 선물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웃음> 파생흐름이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옵션 동량도 중요하죠. 자, 외국인들은 옵션 동량으로 이 시장을 드러났다, 내려놨다, 올렸다,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그 다음에 예. 선물, 올리고, 월봉상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매도 신호가 계속 진행 중이죠. 큰물줄교는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0일선에 부딪히다가 결국은 아락꼬리를 달고 상승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상승해도 뭐행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 연말까지 지금 200일선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죠. 262죠. 지금 200일선이. 이, 그렇고,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0까지도 떨어지겠죠. 이게 200일선이니까, 이, 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194까지 갔어요. 그때. 코로나 초기, 코로나 발표하고, 3월, 3월 19일인가?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194 그러면 뭐2 5 0억은 충분히 가겠죠 그렇죠? 250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250 이쯤 내려가면 이제 주식을 살려는 세력이 달라붙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락시켰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상부를 했다가 상승으로 가는 그림 올해는 막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월봉상의 MACD 매수가 매도가 어딘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 위치를 또 알아야 되고 주봉상 그죠 주봉상은 지금 매도가 나왔을 때는 2주 연속 이주 연속 하락한다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그죠?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두 번째 분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올라갈 때는 뭐 아니지만, 이 하락하는 장소에서는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주, 두 주는 음봉이다 그죠? 그러면 올라갈수록 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루나 이틀은 또 양봉이 만들어질 것이고, 양봉이 되는 날, 과감하게 하락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월봉상, 그죠? 월봉상의 위치, 얘가 매도인지 매수인지, 예. 고갈이 됩니다. 이런 <웃음> 상황을 꼭 명심하시고, 또 주식도 중요합니다. 주식이 주식으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주물럭거립니다. 이 외국인은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에요. 지구상을 움직이는 큰손입니다. 외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손이요. 이 외국인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스닥을 움직이죠 나스닥을 움직입니다 나스닥선물이 그래서 이 나스닥선물이 중요한 겁니다 나스닥선물도 다 움직여요 지금.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다 지금 나스닥선물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매매할 때는 이 중요한 사항을 꼭 필독을 해 가지고 뭐이 시장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